We v s i s t e d in s t a l v, v, v 인스타... 앱이 좋아요. v 앱 v 앱 v 앱 We have. I l 이 v e you. 이 love 브이 u I love y v e 이 o u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 브 v 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 o v I v e 이 v l I v e 브이앱을 더 많이 하는 걸로. 근데 네, 인스타 라이브도 봐줘요. 네 그래도 이용해줘야지. <웃음> <웃음> 했던, 제 약속드렸던 거있 그래? 셀카 찍 아, 셀카 찍어드릴 거예요. 그러 찍어드릴 거요그러니까그러니까찍어요그러니요어그니까어예요 그러니까요, 셀카 예요요셀요니까요예요니예요 알겠어요. <웃음> 다음에는 꼭 팬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든 하면 되죠. 팬미팅에서 팬사하면 되죠. <웃음> <웃음> 근데 팬사인, 팬사인에 하고 싶은데 그거 이렇게 앨범이 나와야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? 팬사인에? 나도 하고 싶은데, 네. 여러분, 가까이 만나서 좀 얘기도 하고, 얼굴도 보고 그러고 싶은데, 네. 사인에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요? 사인에! <웃음> 와우! 와우! 그게 제일 좋아요. 뭔가 뭔가 하루가 약간 희망이 시작됐어요. 운동이야. 우리 친구 아, 아, 아, 아 그래 여러분 들 편지 주실 때나 약간 흥나는 그 댓글들이 나서 인터넷 댓글 이렇게 편지처럼 써주실 때 그런 되게 거 이런 거에 힘이 되거든요. 근데 제가 노래 들려드리는 거 말고 직접적으로. 아 근데 네. 라디오에서 불러주면 안 돼요? 오, 어, 불 이제 부를 수 있는 데는 부르고 아. 틀을 수 있는 데는 틀고 근데 최대한 <웃음> 이제 그 라디오 곡 PD님들이 많이 틀어주신다고 하셔서 아. 네 기분이 좋습니다. 음악 방송에서 힙한 트레이닝복, 올 블랙 등 운동화 신고 무대해 주세요. 목 노아 올게요, 크크. 뭘, such money, just so, not put that up, blood, don't care. I'm all t 아픈 그 m o 이란자 e h t i o u r t Hey, 잘 지내 한말 e 그러야까 사후 식사 y hey, hey, hey, hey, hey, hey, h 도 y hey, hey, h 하 약속은 꼭 지킬 테니까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네. 네 아니 네, 아까 네. 집밥이라고 답변 하셔서 네. 오. JYP 집에서 음. 집. 그래서 집밥이래요. 음. 언니 먹어봤어요? 저는 먹어봤어요. 아 진짜요? 네, 원래 같이 스타트 음. 끊기로 했는데 너무 반겨서 지금 한번 먹었어요. 릴레이 댄스. 릴레이 댄스. 릴레이 댄스. 릴레이를. 저 혼자 릴레이 하나요, 그러면? 릴레이 댄스를 하면? 혼자 막 돌았다가 막? 어떻게 릴레이 댄스? 아, 댄서분들이랑 같이 릴레이 댄스? 아, 그럼 재밌겠죠. 이번에 댄서분들 멋있습니다, 여러분. 멋있습니다. 미안하다고 p l e s 잘못한 건내상처 받아야해. 좋았던 억마저도 기대 검게 가 혼자 기해 아름다운 것들 바래 no way. 진짜 커져가는 부시 부시. I'm sick of all the bullshit. h a t too much talk. I thank you so much. ASMR도 해보고 싶네요. 오, 되게 하, 해보고 싶은 게 많네. 네.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<놀람> 오늘 여러분, 수고하셨습니다. TLS. 여러분, 오늘 제가 이렇게 브이앱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제 팬미팅 때 우리가 Q&A가 많이 남았잖아요. 그래서 Q&A를 다 해보려고 우리가,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, 여러분. 우리가 약속했던 Q&A를 가볼까요? 여러분, 뾰라랑. 아이고, 라랑 자, 여러분, 보입니까? 네, 여기 Q&A가 있습니다. DNA가 이렇게 쭉 붙어 있는데요. 이게 새로여가지고다안 찍히니까 뭐 양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 끝에 거부터 가볼까요? 준비됐습니까? 여러분 준비됐습니까? 네.